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따끈따끈한 강좌다. 자,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서점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서점에서는 살수 없고 저 사이트에 오게 되면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어, 서점에 공급이 될것 같고 그러면 그 시간 공급되는 시간까지 조금 있는데 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브레이미션 명상법이 도대체 뭔지 여기 밑에 이게 영어로좀 되어 있다. 그제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자가 체면에 두뇌를 이용해서 자가체면으로 인해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풀어내는 이 두뇌 치유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글자에 이런 글자가 들어있어요. 세계 최초의 명상과학론이라고 했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앉아 우리가 돌을 태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천만에 꿈에서 좀 깨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꿈속에 파묻혀가지고 막 정치권이든 학교든 사회든 전분야에 걸쳐갖고 꿈속에 처져있는 것이다. 다 그러면 여기서 명시를 했듯이 명상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과학이라는 말이뭐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명상 과학론은 명상이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에 따라서 이 이론을 전부 다 전개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답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한내가 어, 경험을 해 가지고 돌을 턴 사람 응 음, 돌을 태웠다고 이렇게 한 사람 도전 사람 나와봐라 그래 무슨 돌을 태는거 우리 상담하시는 분도 들 마찬가지돼 우리, 우리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가 이 대들보이기도 하겠지만 또 가다가 또 어떻게 또사까닥지 해갖고 내가 돌을 태우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자제를 시키예요이 두뇌부터 다 도라는 것은 없다 먼저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 명상이 이상하게 흘러와 가지고 이것이 도를 태우는 것, 도를 태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명상에 접근했다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꿈에서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조금 있으면 이것을 풀어둘 거예요. 이 명상이란 단어도 모르고 명상한다고 하면 우리 정말로 무엇일까? 창피하잖아. 그죠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명상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길을 가려야 된다. 그죠 인생에 이먼나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말로 강의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인간이 참 뭐냐면, 우리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길 하면 무슨 길? 그냥 길이다. 그죠? <웃음> 길 하면 무슨 길? 그냥 길이다. 이거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도태운다고 생각하고 이 가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 미친 사람밖에 안 되지. 개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사람 똑같다 물어푼다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리스 이제부터 명상으로 도를 태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점다 버리라. 도텀다는 소리 처음부터 갖다 버리라. 왜? 도텀 사람 나와봐라, 그래? 뭘 도텀는지 한번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도텀 안 하고 뭘 탔단 말이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의 힘을 빌려갖고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는 접신을 잘해갖고 우리 할아버지 공수를 잘 줬다. 여기 바로 도제. 그죠? 렇 나는 그쪽 분야에 도라는 거다. 그죠? 그럼 일반 사람이 도는 어떨까? 앉아갖고 앉아야눈 감고 있으면 도 태워지겠나? 그러면 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라는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자고요. 도. 자, 이것이 한자로 쓰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길, 도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도 하게 되면 길이라는 게다. 도도 통이 아니다 이말이에 이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야 길. 그죠? 그런데 이 도에는 무슨 도자가 있는 거 사전에 한번 찾아봐봐. 저것이 길도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좀 맛이 가버리는 거야. 맛 같다 해서 그때 맛깔 맛을 안 봐요. 그러면 맛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맛한번 보는 거 방법 가르쳐 줄까? 탁찍어갖 찍으면 되는 거야. 자, 이 돈은. 아니, 내 동영상 강좌에 댓글을 달았다. 아, 강의하는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강의하지 마라. 그럼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강의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승질내고 이, 이 강의할까? <웃음> 그쵸. 그좀저 맛이 좀, 이렇게 돼있지? 자, 그래서 맛이 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알아요? 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맛 맛이 간 사람은 요렇게 그리는 거야. 맛이 안간 사람은 어떻게? 아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는 것이야. 이? 맛이 간 사람은 한쪽을 바뀌어, 그래서 맛을 요렇게 딱 보잖아. 맛간 사람은 요렇게 보는 것이고, 맛안간 사람은 어떻게? 막가까 싶어 갖고 기둥을 하나 다받쳐난 거야. 이? 이것이 인간이니다그데 돈은 이게 이 도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깨달을 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는 깨닫기 위해서 도통한 도통 통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지? 통짜는 별도로 있어요. 신통 방통 하는 거 그런 통하는 것은 통하는 거야, 신하고 통하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이 지가 뭐 신기도 없는데 통하기는 뭘 통하겠노? 그치? 영통? 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통? 신통이에요, 신통. 영통이란 거 없어. 자, 그러면 길 도자에 깨달을 도자다. 그러면 인생을, 인생을 가는데, 인간이 인생의 이 길을 많이 가는데, 이 길을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깨달을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다. 도통한 게아니다이 말이야. 알기 뭘 알겠나. 공부를 해야 알지. 그죠 학교가 무엇 때문에 있나? 학교 공부하려고 있는 거지. 그렇지 가르치는 선생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님들 아이가.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깨달을 도의 길도자인데 그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 붙여 보자. 여기에 도인 이게 무슨 글자가? 도인 이 글은 길도 아닌 길을 가는 길거리 귀신이 도인이다 길도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이 길 그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가는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떨까? 여기도 이거겠지. 그러면 지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도인이라. 그렇기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자기가 갈수 있는 길을 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도인이지. 이 도통인 것 같고 도인이 아니다이 말이에요. 맞나요? 아틀리면 1 2 k 어도 좋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 올바른 길을 가는데 길거리 있는 길거리 귀신들을 어떻게 해? 가르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깨달아서 길거리 허죽거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제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도인이야 도통했고 신통하고 영통, 이게 아니다이 말이야 단어를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이 도체 뭘까 하는 거야 인간이 내가 너무 뭐, 격하게 이야기하나? 좀 부드럽게 할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드럽게 할게 자, 우리는 인간이 되려고 하면 태어나야 된다 그지? 태어나는데 올바른 사람은 여기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 지게 짝대기가 한개 이렇게 다 공개주는 거야. 그렇게 받침대가 생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뭘까? 응? 이거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면 뭘까? 멍청이 멍청이. 이거는 멍청이고, 이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 이 점이라는 것이 뭘까 하면, 인간이 두뇌가 없는 사람. 이거는 골빈 놈이고, 이거는 골찬 놈이고, 그러니까 골찬 사람이 인간이다. 이건 뭐랬어요? 혼나간 사람? 혼나간, 사람? 아, 혼나간 사람도 되겠네. 혼나간 사람, 이런 골빈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분해를 하자. 이게 문이 있어요. 그죠 문을 열심히 통과해야 된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겠나? 아무 문이나 통과해야 되겠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저께 아저게 보게 되는, 뭐, 북한에서 뭐, 우리 손님이 오던데, 통일 대로를 갖다 들어넘어 보니까 어디로? 지금문으로 왔다. 그치? 큰, 큰 길이 있는가 없는가, 뭔 뭐, 내가 모르겠니까. 그래, 돌아오면, 사람이 어떻게, 계곡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에? 사람이 계곡문으로 가면 강아지 대본다, 니 사람이 소국문으로 가면 소가지 대버고 그렇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무엇을 깨달아야 됐나? 밝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이뭐 멋있었냐? 이거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인생의 이 문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자기와 맞는 올바른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인간이 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죠? 올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이 좀 빠져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좀 혼이 좀 빠지잖아. 그러면 이 혼빠진 것을 여기에 올바르게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혼빠진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혼빠진 사람은 행복해. 왜? 생각이 없으니까. <웃음> 혼빠진 사람은 행복해. 혼빠진 안 빠진 사람은 억수로 괴로워. 왜? 온 천지가 올바른 게 없으니, 올바른 거찾으려는게엄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하는 말이 니까 산천에는 똥물에서 사자니 너무 괴롭다는 거야. 산천에가 똥물에서 사자니 너무 괴로운 거야. 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호 빠지갖고 행복해지면 혼이 빠질 뿐만 곤란하겠지 그럼 혼이 안 빠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해야 되겠나 말 안하는 거지? 저분이 가르쳐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죠?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하자를 찾아서 뭐, 행복을 찾아서, 뭐 행복 명상에서 하면서 "아, 뭐 유사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쓴다" 그런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까? 고민 없는 게 행복하다고? 에 고민 없이 행복한 사람만 살만 찌는 거야. 그러면 행복이 뭘까? 정의를 해야 돼요. 행복이 뭐예요? 목표를 다 이루는 거? 그거는 욕심이지. 욕표를 이루는 건 욕심이잖아. 그제? 그럼 행복이 뭘까? 아이, 말안 해. 그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는 만족감이다. 만족감. 우리가 목표를 쳐는 건 욕심이에요. 내가 내 능력은 안 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욕심이라. 그러면 만족과 욕심의 차이는 뭘까? 욕심은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가는 것이 욕심이요 만족은 어떨까내 능력에 맞게끔만 하는 것이 이 만족이다 그러면 이 만족도는 어디서 있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행복을 찾아가는 명사 명상. 명상은 뭐 때문에 합냐?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행복이 뭔지 하고 하게 되면 행복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무슨 명상을 하겠나 그래서 명상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자기의 재능에 맞게끔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여기에 만족도를 표출시킬 수 있는 행동과 마음 자세를 우리는 만족더라. 그치? 맞나요? 그런데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명상은 막뭐 때문에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이다 그러면 만족이 무엇이 만족은 뭐냐 이 말이야 뭐 해야 만족할 거야? 돈 있으면 만족할 거야? 이제 가면 갈수록 한정이가자이 만족에는 우리가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 이것이 우리가 명상법을 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우리는 팔 욕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덟 가지 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욕심이 목표가 아니라 희망 희망은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이욕속에 있다 욕은 여덟 가지를 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풍부했으면 조금 만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이 살아가고 만족할 것이고 이 뚱보는 어떻게 날씬해지만 만족할 것이고, 그렇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만족할 것이고, 그렇게 만족도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이 만족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뭔가 달라야 되겠지, 그죠? 자, 살이 찐 사람은 살 빼는 방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잘 되는 방법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방법 그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어디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두뇌에 있다는 거다 두뇌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뇌라는 거다 눈 감고 앉아갖고 마음 편하게, 뭐, 몸만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마음을 비우기는 별 마음이 뭐, 있는,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 있어요? 마음 있나요? 어디 있는데? 가슴에. 가슴에 있나? <웃음> 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이? 자, 그러면 이 두뇌를 풀기 이전에, 이런 두뇌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 우리는 명상이 방법이라는 거다. 두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두뇌가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 명상을 하게 된다. 왜? 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의, 우리 기운의, 두뇌의, 이 두뇌 심리라고 그랬지, 그지? 두뇌 심리가 내 몸속에 내 행동 속에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통하는 것이, 통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명상이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두뇌와 내 행동 사이에서, 내내 내 마음 사이에서 연통을 하는 거다. 연통 이 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야 내가 행복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내 두뇌가 행복하면 여러분들 행동이 어떻게 좀 발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행동을 하겠지 내가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엉뚱한 짓 하고 이러겠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통일대교 거기 가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지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아 놀라도 아이고 그통일교에서 드러누고 갖고 아, 짜장면 밥 먹고 이. 온 천지 어지를 놓고, 그 많은 짓이고, 그게. 그 사람의 심리는 뭘까? 이거 안 하면 자기인데 돌아올 것이 엄청나게 큰게 있다고 불안한 거야, 불안감. 불안감을 어떻게? 반항심으로 표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뇌가 편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으로는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반항을 하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사기를 치게 돼있는거야 사기 치고 안되면 어떻게 도둑질 하는거야 도둑질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강도질 하는거야 이것이 이 인간의 두뇌심리라는거다 그럼 이 심리에 앉아오고 맹아 있으면 말기야 자 그러면 이 명상을 하는데 그럼 명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풀어보자 명상은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 명상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눈목자에 자, 여기에 민간머리를 한개 씌우고 여기에 앞에 적어놨다, 그치?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아, 그 틀렸나? 잘, 그렇게 자, 민간머리를 이렇게 돼있다 그 조금. 자, 이것이 명자다. 그제? 상자는 어떻게 쓰나? 자, 나무목에. 자, 눈목에. 자, 마음심. 이것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두라는 말이 떨어질 거야. 그죠? 화두. 그럼 하자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말씀은 또응응혀설이잖아 그지 그지 화 두는 하쓰에이 제 처음에 노는게 콩 이거 맞나? 네. 이 뒤에는 또뭐한개 붙어 있지 이거는 기혈이라는 게다 기혈. 음. 자 보자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우리가 풀면 안 되겠지 그리고 하도라는 말이 막 쓰고 있다데 테레비전 요새도 하두가 어떻고 이렇게 막한다이말이야텔레비그 아나운서들도 좀 고쳐야 돼. 그뭐 앵커들 넣어 갖고 하두가 어떻고 하두라 하자도 모르면서 하두 할 사람이 없잖아. 고치 거는 고쳐야 되겠지. 자 그럼 명상하두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불회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일자가 있다. 그죠?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명상에도 어떻게, 요 안에 요런 것이 딱 들어있는 거야, 일단 그죠? 자, 그러면, 눈으로 본다. 그죠? 자, 이렇게 터프 쉬우오게 되면 어떻게? 지붕을 엎드이니까 어떻게? 어? 뭐, 터프 쉬우오는 거다. 그치? 그런데 무엇을 터프 쉬어? 이게 뭐랬노, 요 앞에서? 진리를 터프 쉬어. 진짜를 터프 쉬어 보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진자를 덮으시는 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모든 것을 다 덮어놓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봐왔던 것을 다 덮어보고 여기에 무엇을 이거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천북에에서 풀게 되면 이것은 진리라고 했다 그죠. 이것은 진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내보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눈에 바짝바짝 삐나 현재 내 눈으로 볼수 있는 이 것을 덮으시오고. 이것이 가짜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다 덮으시고 보라 무엇을 진리를 바라는 것도. 그렇게 가짜는 다 덮으시고 진리를 바라는 것도이지 명이라는 게 거기다. 그러면 상은 뭘까? 이 목이다.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나무목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이제 망조가 될 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술이 사주하면서 우리는 사주나무를 그리놨다. 그죠?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인간나무에서 인간나무. 그죠? 인간나무. 실체라는 거다. 이게. 이것이 바로 실체라는 거다. 인간이 성장해오고, 모든 것이 진리가 성장하고, 이론이 성장해오고, 이 실체라는 거다, 실체. 그러면 실체를 어떻게 보라. 그치? 실체를 보라. 실체를 어떻게 볼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거, 이거는 점다 가짜에서 다 덮어놔놓고, 진리를 보는데 어떻게? 실체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다. 그런데 눈 감고 앉아갖고멍하게 앉아 있어라 이 명상이라고 하게 되면 안되겠죠 맞나요?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나지 말자 와, 무슨 자기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커서 부풀어 갖고 많안그 부풀지 말자 있는 그대로만 하자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하두를 보자 우리가 하두 하게 되게 되면 하, 내가 돌을 통했으니까 네인데 하두를 하나 주는 야어기서 소리 좀 하지마라 그 미친 소리들뭘또 타갖고 자기가 하도 내말이야 하도 하자도 모르는데 하자로 생각해 보자 내가 좀 부드럽게 할라 했는데 지금부터 부드럽게 할게 자 이거는 <웃음> 이거는 말이다 말하는 거잖아 하자가 우리 있는 그대로 하자는 거지 이 말하는 거잖아 그냥 말로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할까? 요것으로 해라는 거다 요것으로. 그러면 하차, 하도 하는데 머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하는데 무엇 뭐 때문에 하느냐 말을 하더라는 게. 무엇 뭐 때문에 하고? 이게 뭐까콩두라짜했 콩두. 그런데 이것을 콩으로 생각하면 이 진짜 말짱 도루미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진에 놓는지 안 놓는지를 모르겠는데 콩두가 되 있는데 이기는 사진에 보게 되면 사진에 보게 되면 이 콩두가 아니고 두개골 우리 두개골이 이렇게 생기지 그제 요 코에 있고 이렇게 요 두개골 있잖아요 그제 그렇죠 요 두개골을 의미하는 거야 사람 머리 이 두개골을 의미하는 거예요 콩두가 아니고두개골자 그러면 이 콩두에 요것이 들어있다. 이게 뭐랬어 아까지게 두개골 모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혈이네 있잖아 그죠? 이 피가 막 이렇게 돌는 게 기가 들어있는 거야 이 이게 뭘까 이공 바가치에 바가지 이 안에 기가 들어있는 것이 뭘까 인간에게 요것이 바로 두뇌라는 거야 두뇌 두뇌는 이 머리 통만 있으면 아무런 소모용이 없지 그제. 이거는 통이요. 이거는 피다 이 말이에요. 비하고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자는 어떻게 이, 이 통에 피가 흘러가지고 인간의 몸에 작용을 하는 것이 이두 자다 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개골이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이 두개골 두개골에 피가 흐르는 것은 어떻게 해? 두뇌라는 것이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두개골이지. 아, 피 없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 죽은 사람들을 묻어 놓고 나면 두개골만 남았잖아. 그렇게 해골 두개골만 남았잖아.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 두개골 속에 피가 막 흐르는 거야. 기도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봤자, 머리와 내 두뇌, 이거 두뇌를 했죠, 그죠? 이 두뇌와 말로써 어떻게 두뇌와 말로써 할수 있는 거 말해라잖아 두뇌와 말을 해라는 거잖아 그럼 명상하두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알고 잘때깨달음이 진리라는 것은 깨달음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두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진, 실체를 진짜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 깨닫는 것이 명상하도라는 거다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뭐 마음을 비워라 하심해라. 뭘 하심할겠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노? 마음속에서 하심 백날 해봐라. 뭐 하심이 되나? 뭐할게 있어야 하심을 하지. 자 그러면 이 단어 하나도 해석을 못하면서 우리 명상할 수 있겠나? 안 되겠지? 그럼 명상을 해갖고 우리는 어떻게? 어느 길을 가래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깨달음만 가면 안 된다 했잖아. 깨달음내는 길을 가면 길거리 어떻게? 아, 길거리 <웃음> <웃음> 제도 해 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도인이라는 거다. 도인이 뭐 도통한 것이 아니라 무당이 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당은 신통이라는 게있어 신통 그럼 당연히 신통이잖아 자 예를 들어보자 무당은 묻자는 어떻게 됐노? 이렇게 됐지? 자 여기서는 우리는 없이 이렇게 점을 찍어 보자 인간이 하늘의 사람하고 인간이 하늘의 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통이라는 거다 뭐 이게 누구 말 때나 신통이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는 영통이다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영통이 어딨나 그쵸 이는 신통 신과의 통화다 신과의 통화 신과를통다 그러면 이 신과 통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신과 통해지나? 뭐 해야 되겠지. 그지? 신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명상하두는 어떻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보이는 거, 이 거짓들은 전부 다 덮고 그래서 마음으로 실체를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머리와 소통할 수 있는 말, 머리와 소통을 할수 있는 말 자체가 하두라는 거다. 그런데 이어갖고 2008년의 하두 그거는 하두가 아니고 화제다 화재 이슈 이슈 응? 그렇게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도 좀 고쳐야 돼 2008년은 이슈 그지 2018년은 이슈 2028년은 하제 2018년은 과제 이거잖아 하두는 무슨 하두냐 이 말이야 그놈과 그니까 참다 뭐 누구나 타나 확 무슨 무슨 대학교에 놓아 갖고 공부를 잘해 갖고 i q 가 얼마라고 이따우질 하면 되겠나? 아나운서도 좀 까빠야 되겠다. 아나운서도 자꾸 그짓하고 있으니까 밑에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이 맞는 줄 알잖아. 뭐 아나운서는지재로고내 그 보고 또 까먹었잖아. 까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명상 하도는 자 인간이 이렇게 가려는데 이 행복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데 장소가 따로 있겠나 없겠나? 장소가 무슨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행복하면 되고 산에 가서 행복하면 되고 내가 여행 가서 행복하면 되지 그죠? 어디선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가 행복해져? 두뇌가 행복해지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명상에는 목적이 뭘까? 도통하는 거? 도난은 없다고 그랬다. 그지? 도통하는 건 없다. 이 말이야. 명상을 해갖고 도통한다 해갖고 하면, 내가 80% 이상은 전부 다 귀신 다 들렸다. 내가 막 책임진다. 그거는. 명상하다가 도통려 하면, 막 80%가 아니고 90% 이상은 전부 다, 전부 다 귀신 다 들린다. 빙의, 신기, 뭐 무당 뭐다그렇다내 책임이다 그거는. 도통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명상은 뭘까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예? 내가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산에 있을까? 바다에 있을까? 아니지 내 생활에 있는 거야. 생활에 일상생활에 에? 우리 일상생활에 내맘 하면 많어 내가 편하면 내 가족도 편해야 되고 내 자식도 편해야 되고 내 친구도 편해야 되고 내 아는 사람도 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편한 행복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다 그러면 명상은 어디서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생활명상이라는 거다 그죠? 이것이 바로 생활 명상이다. 그러면 이 생활 명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죠?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명상은 어떤 명상이 있을까? 인간이 태어나기 전의 명상. 그거는 엄마가 태교하는 명상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태교 명상입니다. 엄마가 우리는 뭐 좋은 노래만 들으면 어떻게 차분한 노래만 듣고 이것을 명상한다 눈만 감고 있으면 명상인 줄 알고 노래 소리 그런 노래 듣는 것이지 명상 아니잖아. 그럼 아기는 어떨까? 태어나도 어떻게 아 엄마만 항상 조용한 노래만 틀어주니까 나도 조용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 아이는 거의 다 우울증이다, 나중에. 자, 엄마가 어떻게? 아주 복잡한 노래 소리만 들으면, 오, 예, 도로또만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자, 자, <웃음> 이것이 태교 명상이라는 게다. 자, 두 번째. 자, 예를 들게 되면, 태교 명상이라는 것은 엄마의 두뇌를 빌려갖고 자식의 두뇌와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것이 이 명상이에요. 그렇게는 엄마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두뇌로 주입시키갖고 이 두뇌가 자식이 아이인데, 태아이인데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태교 명상이에요. 노래 듣는 거는, 그 노래 듣는 것이지 뭐 노래가 명상이 되겠나? 그러면 태어나면 어딜 어떻게? 해? 어릴 때는 명상을 못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좀더 커서, 좀더 크면 아기들이 아주 별난 아이들은 어떡할까? 엄마가 보기에는 야 너무 성질이 좀개팍하다 이러면 아기를 조금 잠재울 수 있지, 그지? 그럼 얘가 두뇌가 이 아기가 지금 별나다, 응?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가 복잡해서 이렇게나? 이 두뇌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뇌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 이것이 브레미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힐링법이다, 힐링 명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안되는 것을 차분하게 만들던 머리가 복잡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던 이런거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를 힐링하기 위해서 고치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명상이다 그런데 애기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필요하겠나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떻게 엄마 멘토링 이게 엄마 멘토링 명상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멘토링 명상법 엄마와 함께 해야 되는 명상법이에요 애기가 혼자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애기가 이제 좀더 커서 좀더 크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운동하고 뭔가 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죠그 그렇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능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어떻게 예술을 한다든가 할때 집중력과 이 지능 개발, 재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두뇌 개발 이건 명상법이에요. 이 두뇌 개발 명상하는 거예요. 이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 이 생활 명상이니까 산에 가서 하고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산에 가서 무슨 명상을 하겠냐. 이것이 우리는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좀더 크다. 좀더 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어? 자격지짐에 대한 스트레스, 비교 차이에 따르는 스트레스, 대인 관계에 따르는 스트레스, 뭐 이런 다 이것을 스트레스,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 명상법이다. 두뇌 개발하는 명상법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명상법하고는 달라야 되겠지. 어떻게 거기 같겠네, 이 말이야. 하나는 없애는 거고, 하나는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러면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뭘까? 비만. 이 다이어트. 응? 여기서 한개내 다이어트 말넣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텔레비보 볼게 또 고쳐야 될게 있다. 자 다이어트가 뭘까? 다이어트가 뭐예요? 식이요법. 식이요법이잖아 다이어트가 살 빼는 게 아니다 이게가 그렇게 비만 다이어트 하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다이어트인데 우리는 그냥 텔레비도 아나운서도 뭐 어사도 넣어갖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 전부 다살 빼기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다이어트가 살 빼기 아니다 이 말이야 비만을 위해서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잖아 고칠 거는 고치자 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여기서 명상법에서 내가 간단하게만 다이어트가 왜 중요한지 아닙니까? 명상에서 이 두뇌를 코 착각 딱 시키게 되면, 두뇌를 코 착각 딱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명상법에 의해서 나는 식사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해야 되겠다. 딱 먹먹게 되게 되면 두뇌를 고착하시게 되면 먹는 것도 딱 요만큼 딱 들어오면 딱 정지해 푼다는 거죠 무슨 짓알겠어요되는거안되는거 나중에 퍼져 버려요 우리는 먹는 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명상 다이어트 비만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하면 하게 되게 되면 이 살찌는 거뭐라 배쩍 마르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이 육체의 활동에 있어서 살안 찌는 방법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 가보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심심한 사람들이 있죠. 시간이 너무무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여가 명상법이다. 자 그냥 맹아 있으면 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시간 또 가겠나? 자, 시간만 많아 갖고 시간이 안 가면 세월이 얼마나 괴롭겠노.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곱 번째, 이 뒤에는 어떤 명상이 있겠어요? 아, 어떤 명상이 있겠나? 그리새 생활 명상 중에서.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 나이가 들면 우리는 호스피스 명상법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에?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가 들기 이전에, 제 정신일 때이 명상법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딱 없앤 상태에서 두뇌를, 세뇌를 딱 시켜놓게 되면 죽음 앞에서 나는 정말로 갈등을 하지 않을 거다.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요행법입니다. 자, 예를 들게, 들게 되면 죽음이 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삶을 임종을 가까이 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식들인데, 얼마나 괴롭히고, 욕하고, 막, 해꾸질하고 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상적일 때, 건강할 때 이것을 정리를 딱 해고 내게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이말이야 이것이 가장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어찌보게 되면 사람들이 치매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치매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그러면 치매가 좀 순한 치매도 있지만 은 아주 꼬약한 치매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 미리 이 체내가 딱 되게 되면 이 치매도 아주 부드럽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치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나 이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우리 무당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신통명상법이다 여러분들은 기도 억수참량이 많이 하잖아 일반 사람도 기도하지만 은 특히 무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신의 힘이 있겠나 그죠 그런데 무조건 뭐 산에 가갖고 바다 가갖고 기도만 한다해갖고이 신통이 떨어지네 말이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한 이야기 해보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무당들이 있지만 정말로 기능을 할수 있는 무당들이 얼마나 되겠노? 선임도 마찬가지고 선임 중에서도 우리는 무당선임이 얼마나 많겠노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선임만 머리만 깎고 있는 사람이 도인의 길도 가지 못하고 신통의 길을 가지 못하면 이스님이라할수 있을까? 내가 물어보자. 스님 말러 가는 뭘 하러 가는데? 그뭐놈인데돈 벌러 가나? 자, 예를 들게 되면 스님이라는 것은 이 길로 가지 못하면 이 신통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이 길이 아니면 이길두 주기선 한개는 가야만이 스님이지. 이 길도 못 가고 이 길도 못 가면 그럼 뭐 어디 가겠노? 길거리밖에 못 가잖아. 그러면 신통명상법이 있니? 이 신통명상법은 내 두뇌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과의 소통이다. 신통은. 그러면 두뇌와 소통하는 것과 신과 소통하는 것은 같아야 되겠다. 달라야 되겠나?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이것이 바로 신통. 우리는 그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숙달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펴야 되겠나? 음. 여기가 아니고 브레말브레이브레이 미션 명상법 브레이 미션 명상법이 필요한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오늘 출시를 해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거다, 그치? 아주 페이지가 안 넘어간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제목이 뭘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이다. 그래서 행복을 찾은 데는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생활에서 찾아내는 거요 그러면 이 생활에서 찾은 이런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데 이 명상법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이한 과목 한 과목을 한 차트씩 차트 하나에 1장 하나를 우리는 풀고 2장 하나를 풀고 이런 강좌를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에요 명상하는 방법과 우리가 자가 체면하는 방법과 잠재이식을 추출해내는 방법과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목차를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에는 제1장에는 명상의 우리는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명상이 어떤 것인지.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명상을 할수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 자, 그 우리는 1장에는 명상이란 명상의 정의 명상하도 아심하도 생활하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2장에서는 이 명상은 항상 인간의 두뇌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편에서는 우리가 두뇌 편이다 두뇌와 명상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뇌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이 두뇌의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어요? 임재식, 무의식. 무의식, 불의식, 불의식 잠재의식, 그 다음에 또한 개? 그냥 단순하게 의식, 무의식, 불의식, 잠재의식 이네 가지 유행이 있어요. 이것의 우리 상호관계를 풀게 될 거예요. 이 의식들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 이 안에 오장육부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으로 전환돼 두뇌 속에 있는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 바로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인간의 심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뇌를 풀어야 되고 의식을 풀어야 되고 마음을 풀어야 되고 이 심리를 풀어야만이 이 인간의 두뇌가 행동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루트, 흐름을 플루차트를 우리는 그려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이두뇌세계는 아주 중요한 거제 6장에는 보게 되면 이 뇌파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두뇌를 보게 되면 크게 나누게 되면 하나는 뭐랬어요? 뇌심이라고 한거 있고 인간의 두뇌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모든 것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의 그 시스템이나 인간의 두뇌 시스템이나 똑같아 단지 인간의 감성, 인간의 마음을 인공지능에 심어놓지 못했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기계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단지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인간의 감성, 이모션이지, 그지? 감성이라든지 그 판단력은 아주 인공지능에 심어놓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면 인간이나, 인간의 두뇌나 인공지능이나 똑같다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는 속에는 내파라는 것이 들어있어. 내파를 우리는 중요시 하는 것은 신통할 때. 내파는 우리가 인간이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많죠 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저 밖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 기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도 역할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파를 우리는 정확하게 풀어야 돼 인간의 두뇌는 크게 내심이 한쪽이 있고 내식이라는 것이 있고 내파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든지 그거 뭐 신통으로 가는 사람이라든지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내파가 더 중요해요. 내파는 우리는 예지력을 높인다든가 누구 말든 신통력을 높인다든가 이 예감을 직감을 직감력을 높인다든가 이럴 때이 내파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특히 무당은 어떻게? 해? 다른 것보다는 내파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야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내파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나 뭐 다른 게뭐 있나, 기신에덮으신 거지. 그러면 내파 능력이 없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빙이요? 신병이요? 신기라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무당이라 할지라도 내파 능력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신을 통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병이고 빙이고 신기라는 거다. 그래서 내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자, 7장에 가면 체면 편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되면 체면하게 되게 되면 옆에서 체면 수사가 네 이렇게 눈 감아 봐라 분위기가 좋지 지금 눈에 는 뭐가 빌까 이걸 한번 상상해 봐라 아, 그게 별이 나오나 이거는 유도 질문이지 그게 무슨 체면이냐 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어있는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잠재의식을 꺼집어내는 방법은 인간은 어디가? 숨어있는 잠재의식은 인간의 두뇌, 내식이라는 공간에 들어있어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 기억력을 내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식에서 이런 잠재의식을 꺼집어내야 돼. 그런데 누가 유도해갖고, 야, 지금 구름이 어디다 푸르나, 붉거나 빛이 나오나, 이런 책만 유도 질문해가지고 그것을 체면이라고 건다고 해가지고 넌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재미도 아니야. 자, 팔짱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명상하게 되면 요가와 또 연관이 되 있는 거야. 명상하면 요가와 연관이 됐다. 왜 명상이 요가와 연관이 됐을까? 알아요? 명상하면 와, 요가가 여기 있고. 불교에서 거기에 명상한다고 요가가 안 해놨을까? 아니지 자 그러면 이 요가에는 특출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하는 요가는 운동이고 자 운동과 요가의 차이점이 뭐냐 면요 운동은 인간의 몸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집중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렇게 당수를 하다 보면 이게 힘을 모아야 이게 깨질 거잖아 우리가 길을 <웃음> 모으게 되면 어떻게 이게 뭐 역도 같은 거이런면 힐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때는 귀를 모으는 것이 우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요가는 뭘까? 뭉쳐있는 이 기의 흐름을 풀어내는 것이 요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저거 뭐 살빼기 위해서 요가한다? 그거는 운동이지 요가가 아니에요 말만 요가로 이렇게 말 한거지 <웃음> 자그 다음에 구장에 보면 우리 하두 편이 있다. 하두가 뭔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것이 우리는 두뇌와 우리는 소통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는 하두가 뭐냐 이렇게 노는 거지 그럼 하두는 이 혼자 마음대로 적어놓나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되겠죠. 그러면 하두는 출처가 어디고 하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이 하두가 만들어진 방법은 어떻고 용도에 따라서 그 하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게 다 공개를 다해 놓은 거야. 그것으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직접 명상하면? 응? 자기가 명상 직접 할수 있어요? 하두는 하두만 있으면 자기가 명상을 할수 있지 하는 방법만 배우면. 책으로는 하두가 없으니까 자기 하두가 없으니까. 그럼 그것까지 다할수 있도록 하게 되면 브레인미션 명상원이 이 트레이너들이 할 일이 없잖아. 이것도 나중에 명상 트레이너가 브레이미션 명상 트레이너도 묵고 살아야 되잖아. 그치? 아 요새 공짜가 다 어디있네. 너무 공짜 없잖아. 그치? <웃음> 자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명상 수련편이 있어요. 명상 수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효과가 되고 두뇌 개발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고 이런 것을 쭉 풀어낸 거예요. 자그 다음에 11장에 보게 게 되면 생활 명상법입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은 생활과 연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생활 명상이라면 이 생활 명상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 두뇌 개발을 하는 명상 종교 생활을 하는 명상 잔어 멘토링을 하기 위한 명상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한 명상 비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명상 태교나 호스피스를 하기 위해서 명상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족도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받잖아 그죠?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만병통치약은 전부 다 가짜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도도 명상도 이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목표 설정이 다르다는 거다, 그죠?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누구 말까는 요새 막 명상 호흡한다. 아, 명상 두뇌를 해야 되는데 호흡만 하면 많이 매요 호흡. 그래서 명상 호흡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죠? 귀를 잘못 운영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 드리는 거예요. 귀를 잘못 운영하는 것은 귀신을 풀어드는 거다 그래서 기치료하는 사람들, 그게 귀신안 들린 사람이 몇명 되겠노? 여러분들이 귀신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 다리들 안마해 줘봐 한 시간만 해 주게 되면 귀신맥진할 거다 손이 아파가 그지? 그럼 하루 종일 이거 안마해 주고 치료해 준다고 하루 종일 할수 있겠나? 자기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귀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귀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귀신이 당연히 들겠지 그러면 귀신 들은 사람이 자꾸 내 몸을 만지게 됐게 되면 어떻게 해? 나도 귀신이 전이 될거 아이가? 그래서 귀신, 그귀 치료하다가 좀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 말이야. 귀를, 귀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만, 귀 치료를 받으면 귀신을 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것을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무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무지에서. 이것이 올바로, 명상이라는 뜻 자체를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지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봐봐.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인지하는 사람이 몇명되더나그지 틀리,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인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맛이 좀 같지? 이런데 그지? 맞나요? 아, 대답하네. 맛이 좀 같지.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혼자서 이상 안하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맛이 좀 같잖아 그지? 하기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다. 자. 눈 두개 있는, 눈 두개 있는 사람이, 그죠? 눈 두개 있는 사람, 애꾸누만 사는 동네 가게 되면 누가 병신이게? 눈 두개 있는 사람이 병신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의 모든 것, 명상신비의 모든 것, 브레이미시의 모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장씩, 한 장씩 상시하게 풀어가도록 할게요. 어쩌면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다시 부장요 신병, 신기, 귀신 들리는 거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명상, 허구적인 명상을 통해서 그 어리석한, 음? 어리석은 이런 백성들을 귀신들게 하지마자. 오케이? 그래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선구자요, 선도자요, 우리는 구도자이지. 와 어, 전부 다 귀신들게 만들고 뭐 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생활 명상이다. 그래서 인간이 두뇌와 직결되어 있고 두뇌 개발, 우리가 집중력 향상, 그 다음에 우리는 특수 목적으로 인해서 명상으로 자기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부터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일장부터한 장씩 한 주에 한 시간에 한 장씩 이렇게 풀어 가도록 할게요 자이책 이름이 뭐죠? 네장사도 행복을 찾아가는 어떻게? 해봐요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다 여기는 도서출판 구독과, 구독과 브레인 미션 명상원이 공동으로 출간한 글로 이렇게 우리가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시중에는 아직 보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급하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은 수리사정, 이건 핸드폰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 pc로 서 들어오면 이거 없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지 수지 사주콤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그 모바일 웹입니다 모바일 웹 여기 되면 요즘도 있는데 요 밑에 보게 되면 명상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게 되면 이 책에 대한 내용 상세한 내용과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만 오천 원이다. 그런데 당분간, 당분간 책이 정식적으로 시중에 보급될 때까지 여기는 우편요금은 무료다. 시중에 출판사에 책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우편요금 무료로 우리가 부담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입금자는 주식회사 수리 힐링연구소에서 이 책값은 받겠습니다. 거기서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으로 인해서 부작용, 어려움, 이런 고통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인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도 이것을 명상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 오늘 이 개요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